오늘 예배모범 음, 우리 배워야 할 내용이 뭐죠? 네, 예, 복음 강설인 말씀 선포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 예배의 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어, 예배 시간에 정말 80%를 차지하는 예, 그렇다면 음, 정말 그 시간에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에 대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강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긴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데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 차다가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각자가 에, 나는 설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라 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 우리가 이런 예배모범을 배우면서 아,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리 가운데 예배모범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아, 그렇다면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겠구나 훨씬 더 이렇게 설교를 이해하고 내가 설교를 들어야겠구나 그런 태도가 옳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좀 다뤘는데요 예보몸에서 말하는 설교가 뭐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써져 있는 것은 읽을 수 있다 설교가 뭐라고요?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다 같이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시키는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구원을 점검하고 있고 나는 구원 받기를 소망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구원의 점검과 구원의 확신은 설교 속에서 만나요. 왜 구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여기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풍성히 알아가게 되고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 구원의 그 부요함과 누림이 설교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했던 자가 구원 속에서 설교 속에서 구원이 뚜렷해지는 그런 일이 이 설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강연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청중의 이해와 납득과 어,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에 안 맞춰져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어, 설교는 요 예, 강연 또는 강론 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이들이 예,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이들에게 결정되어 있잖아 왜요? 예. 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방편과 도구가 설교이기 때문에 듣는 자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에게 결정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해박한 정보를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강연이 되겠죠 그러나 설교는 우리의 정보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를 참으로 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예, 말씀 선포인 거예요. 예, 말씀 선포. 음, 우리가 이런 말을 왕왕 이렇게 듣잖아요. 사람은 설교로 변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 생각들을 왜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안 바뀐다,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거미라네요 히브리스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 왜안 바뀔까요? 예, 듣는 듣는 자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음,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에게 납득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선포하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딱 뚜껑을 덮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어봤나?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령에 꽂히지 않겠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겠다는 얘기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막 가슴을 열어 제끼고 들어간다 그러지 않으신다. 왜? 인격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이 설교가 하나님의 무한한 파워하고 능력인데 그 무한한 파워와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강력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우리 다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를 어떤 귀예요? 듣고자 하는 귀 듣고자 하는 귀 사모하는 귀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벌어지는 것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일방적인데요 우리 이성을 납득시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을 일으켜내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제가 아리랑 마켓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인, 자이어야 하나 어떤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분명히 점,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 설교는 뭐라고 예배모모에서 말해요? 다 같이요. 복음의 직분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다. 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자가 설교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역사가 설교이고 그 설교를 그 설교를 하도록 하는, 사용하는 도구가 복음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영광된 직분을,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가 설교자죠. 그렇다면 이제 이제부터, 어, 설교자의 자격과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 뭐 예배 모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봐요. 자, 우리 같이 모범에서 말하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요. 설교자는 합법적인 안수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 중대한 봉사를 할수 있도록 원어들과 실하게 부종된 인문과학에 관한 습득과 전체에 대한 지식과 무엇보다도 성경의 보통 신자들 이상으로 마음과 뜻을 쏟아 연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그외 다른 건덕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상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때이고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진리를 승인하고 받을 결심을 하고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과 건덕의 은사를 간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그는 그가 준비한 것을 대중 앞에 전달하기 전 개인적인 준비 가운데 사용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 그 여러분. 네. 그 이렇게 다 갖추어져서 어, 제가 설교자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가는 거지. 에,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설교합니다. 그,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예배 모범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대로 나가야 된다는 라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 서, 설교자가 이런 중대한 봉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뭐 원어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인문과학도 습득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지만 또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더 나아가고 늘 겸손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상당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은사란 음, 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 잘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에, <웃음> 에, 보통 은사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나는 이걸 잘해 그러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은사란 에,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신학을 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말씀님을 준비하고 섰는데 자기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돈 버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설교하고 있는 것 하면 안 되죠. 말씀의 은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들여다 보니까 나는 그내 안에서 말씀에 대한 분별과 통찰력 그리고 말씀에서 성령의 조명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또 이것을 부족하지만 이것을 전하는 데 하나님의 가르침의 은사가 더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은사를 더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설교자는 이 부분이 늘... 준비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거, 어, 다른 사람들과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설교자는 뭘 준비를 잘하고 뭘그 은사가 탁월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우리를 몰아치기 보다는 설교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막 그냥 천둥벌게 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게하기보다 설교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어, 누가 설교할 수 있나 이 지금 예배모범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는 설교자로서 받은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책 읽는 거, 난책 진짜 읽기 싫다 그러면 안 돼요 책을 읽을 줄, 읽고 싶어 해야 됩니다 책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성경을 볼때 그 문맥 성경의 문맥 그그 그 그냥 드러나는 단어만이 아니라 문자만이 아니라 그 문자의 에, 뒷면에 감춰져 있는 그 본문의 문맥들에 대한 분별과 통찰이 에, 또 이렇게 은사로 또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그런 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어, 또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잘 전달하고 무엇보다 음, 무엇보다 이제 겸손하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야겠죠. 또 어,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처음에는 이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도 어, 이제 그 부흥의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막 목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때처럼 지금도 막 신학하지 않고 뭐 나도 뭐 태평양 비행기 타고 오면서 뭐 목사 한수 벌어지고 그런다며요.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식, 예, 정규 어, 신학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어를 적어도 원어를 이, 이렇게 읽고 또 원어에 그, 그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바르게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학 수업을 신학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 목사의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어, 이 말은 이제 장로회라고 하는 노회에서 어, 이제 안수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보통, 노예의 기능이 뭐냐면요, 노예가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교수를 정하고, 또 신학 수업을 받은 전도사, 목회 후보생들을 노예가 시험을 치르고, 또 인터뷰를 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그래서 노예가 각그 속한 교회의 목사 후보자, 목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그러니까 노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정식으로 장로회 노회에서 안수 받은 합법적인 자가 설교자이어야 합니다. 아,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신적 저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설교시에 설교시에 잘 들으세요. 어, 목사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아, 물론 목사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음, 목사의 그 목소리죠. 그런데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아, 목사 말, 그게 아니라 그이 말씀이 서, 사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예, 어휘 단어 어, 또 용어 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이다. 이이 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 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 이렇게 말씀을 잘 예,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 그 사도 바울이 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늘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요 또 이들 왜 이렇게 그 법정 소송을 하고 근친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계속 있고 그런데 또 책망도 안 하고 늘 에, 염려가 많았는데 이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기뻐하고 칭찬을 하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뭐 대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를 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보세요. 너희가 이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 여기 받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그것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과정을 함,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 받는다라는 동사가 여기 이제 두번 쓰여졌는데요. 다른 동사로 쓰여졌어요. 이 앞에 하나님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할때이 받을 때에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파칼라 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 그, 어,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순종함으로 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어, 그 권위인,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어 겸허히 받았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 받음이니 할때이 받음이라는 것은요. 어 에텍사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 주관적이고 내적인 영접.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들 자신이 그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뭐로? 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어떤 첫 번째 어떤 자세로 그걸 첫 번째 들은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딱 자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을 갖다가 딱 놓고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견주지 않고 일단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어 외부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엎드린 자세로 들었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고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받았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주관적이고 어,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며 열정적으로 환영하며 그것을 내 안에서 꾹꾹 어, 그, 그것을 그, 받아서 삼키며 이쓴 말씀을 달게 삼켰다. 그런 뜻입니다. 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러니까 어, 중세 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암흑, 덮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루터가 어, 중요시 여기고 기치를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것, 말씀 선포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바른 말씀으로서 바르게 증거되도록 교리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좀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적용적인 부분인데. 어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 생명이 되고 어,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먹게 되는 그런 그 그런 역사가 오늘날 오늘날 왜 그런 역사가 안 벌어질까? 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바로 쓰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립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이 과학적 합리주의 영향이 큽니다 굉장히 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어, 이성 내지는 철학 그리고 사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하다 그러면 말씀이고 아니 그렇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칼바르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잖아요 말씀이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도구예요. 설교자는 도구예요.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됨됨이가 어떠하냐를 그건 그건 설교자의 몫이고 사용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선포되어져 나갈 때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려졌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합리주의 생각을 갖고 경험적 생각을 갖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 자꾸 들리죠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서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잘 점검하고 어, 해결해야죠 설교는 요 우리가 계속 얘기되지만 음, 회중가의 어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대화가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으로 어 과학적 합리주를 의 가지고 말씀을 대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 전하는 일을 판단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 나한테는, 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는 에, 그 악함에 빠지겠구나. 이건 자, 우리 손해죠. 듣는 이의 손해예요이 그러니까 부분을, 어, 먼저, 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겠구나. 어, 실제로 저희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어, 당회에 와서 어, 당회에 얘기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어떻게 그 설교가 그 극례성 목사 말이지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딱 대놓고. 어, 그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설교자가 음, 그 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 본문만 쭉게 읽고. 그러면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고 성경 본문에 따른 이해를 위한 논증이나 예화가 사용됩니다 예배 모범에서도 예화가 있을 수 있다 예화를 그 본문을 살릴 수 있다면 예화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어, 무슨, 뭐, 본인의 그 신앙 간증이라든지, 예, 또 자신에게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인 얘기가 나가는데, 그게 무슨 설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전하는 이의 몫은 지금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나 듣는 이의 몫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먼저 객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 말씀을 또한 주관적으로 받고자 하는 극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과 그런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설교인데 정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닌 것은 또 뭐냐? 이제 이걸 제이 구분을 하자고요 자세 번째, 설교의 주제 선정과 본문 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설교 주제는 신앙의 원칙이나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어야 하고 혹은 설교자가 보아서 시편이나 성경을 강해할 수 있다. 본문이 긴 경우에 역사서나 비유를 다룰 때 간단한 개요를 말해 주고 짧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말을 바꾸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본문의 범위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서 복음과 교리를 끌어내야 한다. 아 여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강해가 신앙 원칙이다. 또한 성경 해석은 문자적, 문법적, 문맥적, 역사적으로 해야 한다. 어,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그 강해설교라는 말을 이렇게 듣죠? 개혁 신앙을 하다 보면 강해설교. 또 개혁 교회들이 추구하는 설교가 지금 칼빈이 말한 것처럼 강해설교를 해요. 그러면 강해설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 물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강해설교죠 창세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강해설교죠강해설교는책한권 아니면 본문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강해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적인 것을 강해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강해 설교는 에, 말 그대로 어 본문의 강해에 치중되는 설교예요. 강해 설교에. 그러면 뭐가 그러면 강해 설교냐? 강해 설교는 에, 성경적 설교입니다. 근데 성경적 설교라는 이 강해 설교의 그그 그 정의는 뭐냐면 성경 본문에 설명과 적용이 있는 설교예요. 뭐라고요? 성경 본문에 설명, 해석이죠. 성경 본문에 설명, 해석과 적용이 있는. 그래서 적용이 있는 그 선포적 설교. 이게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 강해 설교는 일차적으로 성경 본문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그뭐 시편이나 뭐 창세기나 이렇게 쭉 일장씩 이렇게 뭐그본절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고 어 본문 해석을 하지 않고 본문을 다루지 않고 읽기만 하고 어그 다른 그 교훈이나 다른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 같은 거를 하면 강해설교가 아니라고요. 본문대로 가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을 그 안에 있는 주제와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해석해 줘야 돼요 본문에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문에 대한 설명은 1차적으로 그 복음과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적용은 변화와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성경 본문에 관련된 그래서 강의 설교는 그 참조 말씀이 많아요. 적어도 저는 그, 제가 신학을 배울 때이 강의 설교할 때이 본문에 대해서 최조, 최소, 최소 어, 네 개의 참조 말씀을 찾아라. 그렇게 그 강도사곳이나목사 곳일 때 그렇게 그 욕을 했는데, 네개 정도의 성경 구절도 안 찾고, 그 아주 재밌게, 아주 내롭게 설교한 저희 동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강의설교는 그 성경을 말하고 본문 속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구원 역사 구원사죠 구속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은 그 주제를 펼치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과 구원 구속의 이야기로 그렇다면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되고 설명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리 있잖아요. 웨스민스터나 헤델베르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들이 뭐 칼빈의 뭐 어? 그 튤립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이 성경 본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부분들이 설명되는지 이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설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강해설교는그 성경 본문에서 내용이 있는 게 설명과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적용. 적용. 적용이 뭐예요? 변화와 회심이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 이런 부분에서 설교인데 설교가 아닌 것은 어 강해설교도 그 제목설교가 있습니다. 일태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쭉 제목을 따라서 본문을 취해서 할수 있어. 요 그것도 강해설교예요. 어, 시뿌리는 자의 비유 뭐 그죠. 그 그런 이런 것들이 다 강해설교. 강해설교라고 하면 책한 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회심이 변화를 촉구하고 선포되어지는 게강해설교라고 그런데 이렇지 않고 설교인데 설교라고 말을 하는데 교훈과 도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익과 편리를 촉구하는 우리의 괜찮음을 우리의 됨됨이를 자꾸 이루어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본문을 얘기하고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말은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본문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은혜롭고 얘기해도 그것은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 얘기를 하면 이건 설교 아니야. 정치 얘기 있을 수 있어요. 예화하면 설교 아니야. 강해설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데 있어서 유익하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 설명이 정치 얘기 정치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으로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되죠. 말씀을 가지고 다루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분 그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 강해설교는 그런 거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본문의 범위를 부지런히 살피고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과 교리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어? 이게 그래서 성경 강해가 신앙 원칙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 본문에서 교리를 끌어낼 때 조심할 것은 하면서 또. 모범에서 이렇게 다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일 것과 둘째 그 진리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에 근거한 것이 되어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교리의 가르치심을 분별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교리를 강조하며 듣는 이들의 덕을 가장 많이 세울 것으로 해야 한다 계속 첫째 둘째 셋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본문에서 본문이 그죠? 이게 강해설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예,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교리가 나와요.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실제적인 교리가 본문에서 예, 끌어져 나와야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신앙의 자유함과 또 신앙의 그 일어섬과 어? 정제받을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아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와 회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강해설교인 겁니다. 이게 이게 설교에 이, 이런 부분에서 어, 이런 부분에서 예화가 동원되거나 또. 목, 설교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다거나, 예,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 예, 복음, 복음이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아,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이건 이제 이건 안 해도 되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뭐뭐 뭐 그러나? 어. 그러나 어 짧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음. 그그 그 오늘날 설교의 위기, 설교자의 위기는 말씀의 권위에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어, 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갖고 있지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에, 강의할 본문을 택하고서 십자가로 똑바로 나아간다. 어, 각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성취로 보여주고자 하는 십자가로 똑바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있는 건가요? 네,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똑바로 바라보고 강력하게 이것을 드러내느냐에게 있는 거죠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의 권위가 쓰지 않는 이유는 어, 설교자가 정말로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런 지금 다뤄지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복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설교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에베서 6장 19절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참 우리 교회에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이제 영적 그 토양과 분위기가 복음을 전할 때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 교회로 자라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못 견디어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라. 골로세슬 1장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거기에서 구원 역사가 벌어지고 구원이 즐거워지고 풍성케 하는 그 일에 설교자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일에 예, 교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도록 얼마나 대중성을 갖고 있고 공감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에 설교자의 관심과 거기에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설교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예배당에 온 우리 같은 믿음의 등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그 일에 가감없이 가감 없이 담대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제가 조심해야 할 내용이죠. 세 번째, 인간의 말과 설득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에 의지하라. 우리가 앞부분 했죠. 음, 음 설교자는, 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 드러나시는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자이지 자, 이제 자신의 예, 탁월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지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 위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설교하지 말라 이걸 보면서 좀 전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속은 그래. 네, 그래. <웃음> 그, 여러분, 노마서 7장에 그렇잖아요. 나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원치 않으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그걸 원하듯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를 구원하려 하지 말고 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 이렇게 괜찮은 자이고 설교를 잘하는 자인지 설교를 자꾸만 그, 이렇게 모양을 내려고 하죠. 설교를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고 시간 안에 그리고 투박함 없이 착착착 예, 뭐 그냥 그 안에서. 그리고 그런... 설교를 대중성 있게 갖고 있고 음, 그런데 에, 설교자의 요구하는 바가 알아주길 바라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으로 설교하지 말아라 너의 설교를 구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를 해라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양으로서 어, 여러분 이렇게 양입니다. 그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 이제 목자 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목자로서 그 일을 맡지만 결국은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고, 그리고 양 앞에 한 걸음 앞서 걸어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동물의 뭐, 이렇게 세계, 동물의 왕국, 이런 게 보면, 그, 그,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강을 건널 때, 이렇게, 그, 강에 악어나 이런 악어가 숨어져 있, 있는데, 그걸 뻔히 봐요. 그럼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 짐승이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누나든지, 뭐. 그, 못, 못 건너갑니다. 두려워서. 그, 악어가 보이니까. 펭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펭귄도, 이쪽 얼음에서 저쪽 얼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뭐 바다 사자라든지 그 물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무서워서 물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저쪽 빙하로 얼음 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물로 뛰어드는 그 누라든지 또 펭귄이 한 마리 있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 그냥 그 물로 뛰어들어서 그 다음 얼음판으로 올라간답니다 똑같아요 저와 설교자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어, 마귀와 이, 죽어, 이 죽은 그 이미 쇠가, 세력이 무력화되어 있는 마귀가 그 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공포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에, 에, 설교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뛰어들어야죠.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같이 같이 이 공포를 이기고 사실은 공포도 아니에요, 공갈탄이에요. 이겨내서 싸워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랬잖아요. 우리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저도 마귀에게 시험에 잡히고 넘어지고 똑같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